날씨가 이래가 배들이 안 갔어요 이따가 사고 아 싶어.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부산에 있는 밀락 어민 활어 직판장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 중한 가지가 바로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활어를 구입하시면서 제보한 영상 때문에 왔습니다. 바로 이 생선인데 네, 무슨 생선일까요? 네, 바로 금태입니다. 금태가 살아 있어요. 이게 이제 500g 짜리고요. 이날 이제 킬로에 4만 원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이제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장님 연락처를 받고 좀 연락을 드려놨어요. 금태가 들어오면 좀 연락을 좀 달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활금태가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 부산에 오는 그 일정이 잡아놓은 게 있어서 한 2주 미뤄서 이제 오늘 이제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활금태를 제가 볼수 있을지는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은 시장 전체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시장이 좀 넓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해물 쪽 이렇게 준비해서 판매하시는 곳들이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활어들은 뭐 자연산도 있지만 양식 어종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자연산보다는 양식 어종이 주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크기가 아주 좋은. 아주 커다란 그런 생선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이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배들이 이제 조업을 많이 못 나가서 그런지 이게 자연산 어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후인데 날씨 탓이 또 있는 건지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많이 보이는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는 고랑치라고 불리는 이제 등가시치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꼬리를 이렇게 따리를 틀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건 한 4월부터 6월 정도 되면 더 먹기가 좋아지는 그런 생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농우하고 참돔, 이런 것들은 수입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국내산만 있는 건 아니고 수입산도 판매한다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참고하셔서 이제 구매를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원산지는 이제 한 칸에 하나씩 써야지 되죠. 이거. 만약에 점검 나오면은 저거 시정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원산지를 이제 중복해서 써 버리면 이게 이 수조에는 뭐가 들어는지 저거 어떤 게들어는지 사실 잘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먹었는데 이거. 줄가자미는 크기가 상당히 좋아요. 줄가자미는 얼마씩이에요? 그니까 줄가자미는 1kg를 보통 기준으로 해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kg 이상이 돼야지 좀 많이 맛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담배쟁이, 담배도다리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진짜 도다리입니다. 도다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이거는 요쪽 남해 쪽에 와야지 좀 많이 좀볼 수가 있고요. 저 정도 크기 되는 거는 시야를 좀 좋은 편이에요. 보통은 제가 봤던 거는 손바닥 한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정말 큰 아귀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들이 조금 보였고요. 이렇게 이제 구입하는 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 이걸로가 괜찮은 거 같아요. 매매같으면 이 기름은 근데 이제 도달이 저거 하려면 저거 하려면 이 기름을 다부정하는데 뭐 1, 2, 네. 되고, 예. 1, 2, 네. 네, 시장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골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 갑오징어가 좀 있었는데 제가 촬영할 때는 이제 갑오징어가 막 나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잡어 종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조업비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클것 같아요. 오징어, 갑오징어 퍼서리 가이다 있네. 보세요 갑오징어는 아, 얼마씩이에요? 갑오징어 2만원이에요. 2만 갑오징어는 얼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돌가잠이에요. 근데 이렇게 검, 하얀색 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중국산 양식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기 얼마씩이에요? 야그는도만 원. 도팔만 원이요? 돔 상태가 꽤 좋아보여요. 5룩은 얼마씩이에요 7500,000원이요? 제가 기장시장에서 키를 3만원에 큰거 구매를 했는데 여기가 좀더 비싸네요 네 보면은 이제 일본산 중국산이 모든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죠 네, 금태를 구입했다는 그 점포로 왔어요 네쭉들러봤는데 금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뭐 홍감팽이 대신 뭐이게 홍감팽이 이 정도 뭐 보이는 것들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날은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마리까지 도망 왔는데 무슨 생선인지 아시나요? 바로 도토레미라고 하는 도토 자버죠. 이런 그러니까 3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보통 잡어죠. 이거도 맛이 좋습니다. 잡어는 보통 키로3만원 이렇게 판매하시는 3만 원. 것 같아요. 그 전에 금파 급파, 금파에 있어가지고. 날씨가 이래가 배들이 안 갔어요, 아 이때 3일 동안. 응. 이때 3일 동안 배들이 안 갔어요. <웃음> 그렇구나. 여기 뭐, 다른 데도 없겠네요. 없어요. 배들이 안 갔는데. 음.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오, 활금태를 네. 구매하는 거는 아, 실패를 아. 했어요. 그래서 밤에 들어올 때 먹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택배를 시키지 않은 거는 살라을때 바로잡아서 먹는 그 맛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호물은 얼마씩이에요? 아, 호물3원 네, 가격이 점포마다 조금 다르죠? 그니까 자연산은 점포마다 가격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양식은 뭐 크기별로 가격이 좀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산은 좀 불규칙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상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금태 같은 거 한번 이쪽에 오시게 되면은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드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어, 같아요. 점포마다 가격은 다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근데 자연산 같은 경우 게... 뭐냐면 롤랭이 같은 거는 큰 거는 어. 조금 비싸고 좀 작은 거는 조금 한 5천원 정고 그런 차이 때문에 어. 왜냐하면 그런 가지가 조금 그렇게 크게 들어오서비가큰 어. 거는 비싸게 들어오니까 뭐 네. 3만 5천원 받고 3만원 받고 아. 2만 5천원 받고 그게 조금 비싸이 나고요. 양식은 다 똑같겠네요. 양식은 똑같왜냐면 네. 어. 그렇게 가지는 일상을 딱 해, 하라고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3만줬는데여기서이만오천어그다음안그다아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아에그다음그러니까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입 어, 그다면에그 다음에 다음에 그러면왜그 다음에 그음에그다음 다음에 그다음되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손 부를 수, 수 있어요. 어. 지나것딱한 달에도 내가 몸. 아 그게 좀 온도 있 이렇게 막 불어나가 보면 국까지 왔다 가는 게 어디 있거막그 아... 뭐, 나도 그러니까 하고 나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 별로 기분이 안자 가면 왜불르나 이래서 싸우면 아, <웃음> <웃음> 요즘은 뭐가 잘 나가요?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는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조금 서 네. 아, 이물러 조금. 아. 조금. 조금. 아, 조금. 조금. 아 조금. 달간, 도다리. 살이 단단하지 아. 아. 자, 고도다리새야는 네. 네. 야, 살도 양물고. 거기 물이 지금은 양식 도다리 음. 전에는 우리가 자이산도자리중에도자리라사는데방송이3 네. 삼월 달부터 막 그쵸. 도다리를 <웃음> 막흔거든요그기요문에손 <딸대요>. <웃음> 때문에 손리를도는리를히는요 흔히는요. 흔히는요. 양히이요 흔히는요. 흔히요살이는저흔하고요이히는5만원이라 흔히는요. 흔히 네, 오늘 저는 이제 금태에, 살아있는 금태에 실패했지만 이쪽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